과학기술학 연구소 5분 스케치. 오늘은 규제 과학과 학술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규제 과학 용어의 등장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엘빈 와인버그나 앨런 모기시 같은 과학자들은 학술적 과학과 구별되는 과학 활동이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행 물리학자였던 와인버그는 어, 처음에는 그런 과학 영역에 대해 초과학 개념을 사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핵 반응로 사고 가능성이나 저설량 방사능의 위험 기준 등이 이런 초과학적 질문에 해당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사실상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가능성이 특히 낮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고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어려움은 미환경청에서도 일어나는데요. 당시 미환경청은 정해진 법적 기한 내에 과학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과학에 의존해야 하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앨런 보기시는 이런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규제과학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오늘날 규제과학의 정의는 미국 정부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 환경청은 규제과학은 중요 규제 결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평가 모델 기준 문서 및 규제 영향 분석을 포함한 과학 정보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또한 미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모든 FDA 규제 제품의 안전성, 효능,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 표준 및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학 분야에서는 자선오프가 규제과학을 정책 결정에서 사용하는 과학이라고 간략하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는 특히 규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과학과 규제 사이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규제과학 영역에서는 경쟁하는 해석을 적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협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비교표는 자선오프가 작성한 것으로 규제과학과 연구과학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과학은 바로 학술과학을 말합니다. 비교표를 보면 목표, 제도, 생산물들 등의 항목별로 규제과학과 연구과학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과학의 어, 목표는 정책과 관련된 진실의 추구입니다. 상대적으로 연구과학은 독장성과 의미라는 차원의 진실을 추구합니다. 규제과학의 대표적인 제도는 정부와 산업이 있다면 연구과학에서는 대학이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규제과학에서는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종종 출간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구과학은 반드시 생산물을 출간합니다. 규제과학의 동기부여는 법적 요건의 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구과학의 동기부여는 전문가적 인정과 발전이라고 할수 있죠. 규제과학의 시간 프레임은 국가의 시간 설정이나 정치적 압력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구과학의 시간은 열려져 있습니다.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볼수 있죠. 규제과학은 국회나 법원, 미디어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구과학은 전문가 동료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규제과학의 절차는 감사와 지역방문, 규제 동료심사, 사법적 심사, 입법적 감독 등이 있습니다. 연구과학의 절차로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동료 심사가 있습니다. 규제과학에서의 표준으로는 승인된 규약이나 기관의 안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충분성에 대한 법적 시험도 표준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연구과학의 표준은 동료과학자들이 승인한 방법이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통계적 중요성도 표준으로 채택되곤 합니다. 여기서 연구과학, 즉 학술과학의 규범들은 플라니의 과학공화국 이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한편 규제과학은 과학과 정치의 혼합적 경계 영역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항목이 추가된 비교표도 등장하는데요. 러글과 유럽의 핸드북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